안녕하세요 <웃음> 남태정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희는 오늘 겨울하면 덕유산 무주에 있는 덕유산에 왔습니다. 오늘 산고를 못 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지금 이렇게 완전 까득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예쁘게 피 저희는 설창봉에서 중봉으로 가서. 중봉에서 멋진 뷰를 감상한 다음에 재관복으로 가는 길에 저급평전을한번 실컷 감상하고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5km 정도를 걸을 계정입니다 5km! <웃음> 얼마나 멋진지 중봉에서 보는 뷰가 진짜 멋지고 중봉에서 백안봉으로 넘어갈 때 저기 평전이 펼쳐지는데 거기 뷰가 진짜 환상적이래. 여기 지금 설천봉은 해발 1,500 이상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향적봉은 1,614m. 음. 겨울 산행할 때 손하고 발실는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손을 실렵지 않게 할수 있는 아주 깨알같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짜잔, 그 비결은. 그렇지, 그렇지. 곤돌라를 내렸습니다 와또 뒤바 저희는 이제 설천봉 탄만지원센터에서 올라가겠습니다. <웃음> 장난 아니다. 두겹두 겹이나 두 꼈는데 손이 벌써 시립니다와 세상 겨울이에요. 와,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 기분이다. 않을 정도로 너무 와. 멋졌습니다. 와 진짜 하얗다. 설천봉에서 향적봉 가지는 500m만 걸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500m가 이렇게 길이 예쁩니다. 와 정말 너무하다. 우와. 세상에. 5 0산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 얘는 좀더 아기자기하게 예쁜 산고대가 더 많은 것 같고, 거기는 조금 더 높고 큰 산고대가 많은 것 같고. 와, 어, 정말 너무 예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쁜데? 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진짜. 진짜. 살천봉부터 향적봉까지 500m는 계속 이런 산고대 길을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 진짜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산적봉에 도착했습니다. 산적봉 정상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멋진 산세가 펼쳐져 있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중봉과 백안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 장난 아니다 진짜. 오. 저희는 중봉과 백안봉으로 가기 위해서 향작봉 대피소 종염령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어, 멀리 남덕우산이 보이고, 이렇게 산책. 향작봉 대피소입니다. 이렇게 매점이 있고, 매점에서는 햇반, 생수, 초코파이, 컵. 콩... 너무 좋습니다. 덕유산을 왜 덕유산 덕유산 사는지 알겠다 그렇지 n Togusan, Togusan, Togusan, Togusan, t 번땡 u s a n t o g u 알아요. t o g u 네번째 Togusan, Togusan, Togusan, Togusan, t 바람이 엄청 편해요. 자, 중봉에서 보이는 뷰좀 같이 볼게요. 아, 맨... 그치?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 우리 이제 소백산 차례야 소백산. 소백이, 소백이, 소백이 칼바람을 맞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지? <웃음> 산행은 어, 코로를 때 와서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눈꽃은 어, 응. 눈을 즐겨. 응. 진짜 즐기러 와야 돼. 곤돌라 타고 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아. 저희 그래서 원래는 백안봉을 가려고 했는데 중봉에서 백안봉 방향의 덕유평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내려다 보이는 덕유평전이 진짜 약간 영남날프스에 우리 산물질 갔을 때처럼. 맞아요. 약간 그 덕유평전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거기가 눈이 조금만 더 쌓이면 훨씬 멋있겠지. 눈으로 한껏 만끽하고 저희는 중봉에서 백암봉 가지 않고 다시 지금 어 향적봉으로 가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배경 되게 좋은 거 알았는데? 아 그래요? 응. 음. 오늘 봐봐. 투샷. <웃음> <몰라>. <웃음> 이거 나중에 얘가 <웃음> 이거 나중에 얘가 영상에서 보면 얼마나 웃길까? 몰라도 돼, 나중에 봐. 춥다. 응? 아. 아. <웃음> <웃음> <웃음> 물티씨가 <물주실가>? 어? 나무껍질인가? <웃음> 마법, 마법, 어? <웃음> 빛받으니까 너무, 우와, 까마귀다, 진짜. 우와, 까마귀다. 우와, 봐. 국립공원 대피소 중에 향적봉 대피소가 제일 느낌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대부분 대피소가 약간 산안에 갇혀있어가지고 대피소에서 산세가 보이거나 경치 보이는데 거의 없잖아. 아 근데 여기는 되게 아담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로 막 테이블이 있고 뒤 산에 막 펼쳐져가지고 나중에 더유산 오시면 향적봉 대피소에서 꼭 차라도 한 잔, 물이라도 한잔꼭 앉아서 쉬시고 그음치를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자세지? 어, 아, 이게... 이게 해가 사선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볼행할때 음... 손하고 발실리는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손을 시었지 않게 할수 있는 아주 깨알 같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짜잔! 그 비결은 장갑을 제가 지금 두겹낀 거거든요. 근데 장갑을 두겹 껴도 너무 손이 얼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웃음> 위생장갑을 끼고 장갑을 끼니까 지금 이쪽 손은 위생장갑 낀 손이고 이쪽 손은 안 꼈는데 진짜 여기가 훨씬 따뜻해 나중에 한번 겨울 하는 가실 때는 위생장갑을 장갑하고 장갑 사이에 한번 껴보세요 진짜 손이 안 시려 체온 유지가 되게 잘 되고 손은 땀이 나지 않아서 땀이 확 식어가지고 얼것 같은 느낌이 없기 때문에 위생장갑을 꼭 껴보시죠 <웃음> 완전 좋습니다 <웃음> 집에 갈려니까 마음이 어때? 너무 아쉬워요 가기 싫다 그치? 네더 있고 싶어 그치? 네. 일박하고 또 내일 또 보러 오, 오고 네. 싶다 스키 타고 <웃음> 보드! 보드는 어떻게 타? 보드! 스키 <웃음> <웃음> <웃음> 타라고 하니까 어. 그 인터넷에서 이제 이미지만 찾아봐서 아 이게 야, 멋있는 거구나 어.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아까 와서 보니까, 보니까 <웃음> 이게 그냥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이미지로 본이 상고대 느낌과 어. 내가 직접 본 느낌과 완전 다르요 네, 완전. 어, 근데 이게 좀. 분명히 산마다 상고대 느낌이 다를 거라고. 이게 윗세오름은 아, 이거는 정말 자연이 만들어진 선물인가 싶을 정도로 바람이 세고 하니까 정말 그 바람결 따라서 상고대가 맺혀있기도 하고 나무들이 모양이 다르니까 올 겨울에 우리 꼭 한라산이랑 소백산이랑 태벽 한백! 여기서 나는 다와봤거든오 <웃음> 어, 언니 한백도 갔어요? 어나한백도 갔었지. 음, 너무 좋으니까는 <웃음> 좋, 이상의 감격스러움이 있대. 그치? 지어 멋지다 진짜. <웃음> 믿고 보는 상고대 천국, 덕유산. 정말 너무 멋졌습니다. 저희는 오늘 백안봉까지 가려고 했는데요. 중봉에서 바라다 보이는 덕유평전이 걷지 않아도 너무 멋져서 저희는 거기에서 한참을 서서 바라보면서 다 만끽하고 대간봉은 가지 않고 중봉에서 다시 어, 설천봉까지 돌아왔습니다. 어, 이렇게 곤돌라를 타고 오셔서 가볍게 걸으시면서 눈꽃 한행은 충분히 만끽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다음 겨울 저유산에올 때에는 처음부터 등산에서 올라오려고 합니다. 꾹꾹 밟으면서 상고대를 기대하며 올라오는 등산로 자체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저유산 더규산... 겨울에 꼭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같아요 모두 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십니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산에서 만나요.